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어, 오늘 이제 12월 24일이죠. 네. 내일이 크리스마스고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자, 여러분들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자, 어제 저녁에 예고해드린 것처럼요. 오늘은 햄스트링을 좀더 유연하게 할수 있는 육바 동작들 해보도록 할게요. 자,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원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네, 햄스트링 스트레칭이 생각만큼 잘 되지 않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스트레칭적인 부분도 있지만 너무 경직이 심한 부분, 분들은요, 저는 좀잘 이완을 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스트레칭은 그냥 길이를 길게 하는 목적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네, 어, 햄스트링을 무조건 기계 하려고 하다 보면은 굉장히 타이트한 분들은 햄스트링에 근육에 무리가 가면서 이제 근육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파열이 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전굴 자세 같은 것들 많이 잘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너무 강하게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부상을 입으시는 경우들이 있죠 네 안녕하세요 자 햄스트링을 너무 강하게 아네 안녕하세요 허은영 님네 메리 크리스마스 <웃음> 네 그래서 좀 적절하게 무리가 되지 않으면서 할수 있는 방법들 제가 전에 이렇게 여러분들께도 많이 보여드리고 있었는데요 어 이제 또 최근에 또 관심 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햄스트링 스트레칭 오늘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조파 파 t v 님네 어. 지금 이제 겨울이 되면서 날씨가 추워지잖아요. 제가 조금 뒤로 가볼게요. 예, 날씨가 추워지다 보면 음, 자,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죠.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많이 앉아있잖아요. 이렇게 앉아있다 보면 은 바닥에 이 면이 계속 눌리고 있죠. 의자 바닥면에 계속 이렇게 체중을 받으면서 엉덩이 바닥면과 햄스트링 부분이 계속 밑으로 눌리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근육은 굉장히 활성화되지 못하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음, 척추도 물론 내려가면서 척추 길이근 주변이 굉장히 긴장이 심해지고요. 엉덩이 근육도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근육이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엉덩이 근육은 힘을 전혀 쓰지 못하게 되겠죠. 그리고 햄스트링 쪽도 짧아지죠. 햄스트링은 무릎의 기본적인 작용이 무릎을 굽히는 근육이잖아요. 뒤에서 햄스트링 수축이 되면 무릎이 굽혀지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햄스트링 스트레칭이 안 될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무릎을 펴는 동작과 굽히는 동작 중에서 어떤 걸더 많이 할까요? 대부분 다 굽히면서 생활하잖아요. 네. 그러면 햄스트링은 계속 짧아진 상태에서 네. 약간 힘이 들어가서 경직된 상태에서 모든 일상생활이 다 이루어지게 되겠죠? 네. 그러, 그렇게 경직된 있는 햄스트링을 이렇게 쭉 요가시간에 이렇게 펴고 싶어요. 네. 이렇게 쭉 다리를 펴려고 하는데 한 번에 잘안 펴지는 게 정상이겠죠? 네. 어, 내 다리는 왜 이래? 이게 아니고요. 내가 평상시에 네. 내 햄스트링을 길게 펴본 적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또이 위에 허리 있죠? 허리 쪽의 각도에 의해서도 골반 허리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분 되게 많잖아요. 앉아 계실 때. 네. 이렇게 되어 있을 때이 햄스트링 어떻게 될까요? 자, 골반 각도가 일단 뒤로 후방 경사라고 그러죠? 자, 요렇게 골반의 각도가 뒤로 요렇게 눕게 되죠. 요렇게. 네. 의자를 조금 치워볼까요? 색깔이 최대한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자, 요렇게, 요렇게 되죠. 골반이 각도가 뒤로 이렇게 후방 경사라고 하죠 이렇게 뒤로 누워 있는 형태가 되면 엉덩이 근육과 햄트링은 스 밑을 향해서 길이가 짧아지게 되겠죠 제가 이 영상의 첫 화면에서 보여 드린 것처럼 이렇게 의자에다가 손을 올려놔 보세요 매트가 없이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다 의자는 거의 다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놓고 엉덩이를 뒤로 한번 이렇게 쭉 보내보세요. 그럼 이 뒤쪽 라인이 길어지게 되죠. 네, 골반이 이렇게 쳐져 있던 이 자신의 좌골이라고 그러거든요. 엉덩이 바닥면 이 좌골뼈를 쭉 뒤를 향해서 쑥 밀어보세요. 네, 엉덩이를 병미계 이런 동작에 여기를 사용하는 거죠. 이 좌골. 엉덩이 바닥면에 왼손, 오른손 이렇게 하나씩 자신의 엉덩이 바닥면을 잡아보세요. 거기에 뾰족한 뼈가 잡힐 거예요. 이그 뼈가 좌골이거든요. 쓰링봉. 네, 앉아 있을 때말 그대로 이 뼈로 바닥을 딱 수직으로 지지하면서 앉아 있을 때 골반이 후방 그리고 전방도 아닌 수직 상태, 중립의 위치에 오게 되는 거예요. 네, 이 위치가 거의도 많이 무너져 있으시죠? 그러다 보니까 네. 앞으로 숙이는 것들이 보통은좀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으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평상시에 의자 위에다 이렇게 손 올려놓으시고요 네, 좌골을 뒤로 한번 이렇게 쭉 밀어주세요 처음에는 굉장히 당기는 분들은요 무릎을 펴는 동작을 하실 필요가 없고요 무릎을 굽히세요 오히려 햄스트링이 나는 너무 타이트하다 느껴지시는 분들은요 그냥 무릎을 굽히고 계세요 굽히고 요 엉덩이만 뒤를 향해서 쭉 밀어주세요 그 위쪽에 엉덩이와 햄스트링이 연결된 이 위쪽 햄스트링이 천천히 자극이 되기 시작하자 네. 여기서부터 시작해 주시는 게 좋아요 보통 이쪽을 골반을 못 쓰기 때문에 이렇게 무릎을 밀어서 여기 무릎 뒤를 늘리시거든요 여기는 정확히 얘기하면 은 오금 쪽이죠 여기는 이제 어 비복근 쪽 네. 종아리 근육에서 조금 더 많이 자극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고요 무릎을 툭 미는 게 아니고요 굽힌 상태에서 좌골 골반의 바닥뼈가 좌골이죠? 골반을 뒤로 쭉 밀어주시는 거예요 이 각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좌전골 어, 좌정골 있죠? 좌전골을 제대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제일 좀 걸리는 부분이 여기서 많이 걸려있으실 거예요 예, 골반이 뒤로 누워있는데 상체가 전혀 숙일 수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포지션부터 여기서 골반의 각도를 어, 최대한 이 좌구를 밀어주면서 뒤로 이렇게 누워있던 골반을,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누워있던 골반을, 골반의 각도를 지금 이렇게 세웠죠. 네, 여기부터가 시작이거든요. 이, 이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 각도거든요. 그래서 골반이 앉아, 늘 앉아있으신 분들은 또 반대로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전구, 네, 전방 경사, 골반은 앞으로 네, 기울어지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이 동작이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평상시 많이 하시는 각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네. 이런 분들은 허리에 너무 과도한 압력이 걸리지 않게 배를 안으로 더 당겨주시고요 전체 배를 쑥 한번 뒤로 밀어보세요 배를 내 손으로 이렇게 배를 잡아보시고요 이렇게 배를 뒤로 쑥 밀어보세요 허리에 약간 압력이 풀리면서 허리가 펴지게 되죠 네 안녕하세요 음, 채팅하신 분들 계셔서 또 볼게요 네아 오늘은 속속이 많이 들어오시네요 <웃음> 네 안녕하세요 맨럭키님이세요네 그래요 어, 많은 분들이 햄스트링 때문에 힘들어하시죠 네 햄스트링은 또이 엉덩이 바닥면에 자 여기 아까 좌골 이야기했었잖아요. 조금 각도가 잘안 보이죠 네 자, 이렇게 여기 좌골에서부터 이렇게 다리 쪽으로 이제 발까지 뻗어 내려가는 뒤쪽 그리고 바깥쪽 라인을 지배하는 좌골신경이 이쪽 햄스링의 중심을 딱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리에 저림이라던가 또이 종아리에 쥐나고 있죠 발에 잘 쥐나고 이런 분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좌골신경이 이 다리 쪽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가 뒤쪽의 다리 움직이거나 옆에 골반 라인하고 이렇게 연결돼서 이런 움직임 할때 되게 많이 여기 딱 옆으로 했을 때 어? 하고 진하고 이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도 좀 필요해요 네, 자, 잠깐만요 좀물 마시고요 자, 지금 이렇게 제가 블록도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이 의자를 사용하시는 거는 이제 제일 어디서나 할수 있는 좀 쉬운 단계의 햄스닝, 스트레칭이 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록을 사용해 볼게요. 블록의 높이를 지금 이렇게 최대한 높은 면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어, 블록이 없으시면 이제 뭐 두꺼운 책 같은 거 움직이지 않은 이렇게 박스 형태 물건 가져오시면 되고요. 네, 자주, 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몸을, 어, 스트레칭도 하시고, 요가도 하시고 그런다 그러면, 어, 블록을 두개 정도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은 굉장히 많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네. 자, 이렇게 바닥에, 일단 발등하고 정강이를 대시고요. 이렇게. 꾹 발등으로 바닥을 눌러 보세요. 네. 자, 이제 천천히 발가락을 젖혀 보시고요. 네, 무릎을 들어 올려볼게요. 네, 엉덩이가 뒤로 쭉 가고 있죠? 네, 여기서부터 이제 햄트닝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겠죠? 발뒤꿈치 내려가지 않아도 돼요. 일단은 갈수 있는 만큼 만 가보세요. 살짝 올린 상태에서 뒤쪽 허벅지 뒷라인이 길어지게 네, 너무 당기는 느낌이 심해요. 그럼 무릎을 살짝 굽히시고요. 천천히 뒤꿈치 내려 보세요. 그럼 종아리 근육도 스트레칭이 되고요. 발바닥의 족저근각도 스트레칭이 되겠죠 네. 다시 무릎을 천천히 아래로 내려볼게요 그래서 이런 동작을 좀평소에 많이 반복해 주시면 좋겠죠 요거에서 이제 이 동작은 다운독 자세의 아래를 향한 네. 견상 자세라고 그러죠 네. 자, 복부 안으로 당겨주시고요 자, 이때 올라올 때 배의 힘을 유지해 주셔야 돼요 코의 힘을 사용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배 힘을 사용하지 않으면 허리를 뒤로 이렇게 쑥 밀면서 갈수 있고요. 아니면 무릎을 밀면서 가는 분들도 있죠. 자, 발가락, 힘껏 바닥을 지지해 주세요. 자, 배에 당겨 주시고요. 그대로, 지금 이 라인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라인. 허리에서 이 꼬리뼈까지 이 부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둥글게 밀면서 앞으로 상체가 쏠리게 되죠. 복부를 당기면서 이 라인을 뒤로, 그러니까 허리가 꼬리뼈 방향으로 이렇게 길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네 이렇게 네 허리를 뒤쪽 방향으로 쭉 길어지게 해주세요. 네 이런 동작이 안 되는 분들이 허리 디스크의 위험이 높겠죠? 네 무릎을 뒤가 당기는 분들은 처음에 굽히세요. 발가락을 전체 엄지부터 새끼 발가락까지 모두 힘을 주세요. 특히 네 번째 발가락까지 힘잘안 들어가는 부분은 지그시 꾹 눌러주세요. 엄지 발가락으로 다 치탱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대로 엉덩이 여기서도 살짝 좌고로 뒤로 밀어보세요. 좌고 여기죠? 여기를 뒤로 밀어보세요. 그러니까 무릎을 펴는 게 아니에요. 무릎을 펴서 햄슬링을 스트레칭하게 되면 거의 무릎 쪽에 종아리 근육과 무릎 뒤쪽에 이 오금 쪽에만 강한 자극이 오게 되죠. 물론 아래쪽의 햄스트링도 이때 늘어나긴 해요 무릎을 펴게 되면 네. 처음에 무릎보다는 더 덩어리가 큰 부분이 위쪽이겠죠 엉덩이하고 위쪽의 허벅지 뒷라인이 더 강력한 큰 근육 덩어리들이죠 이 부분을 먼저 쭉 뒤로 길어지게 해주시고요 천천히 무릎을 뒤로 밀지 마세요 뒤꿈치를 조금씩 내려보세요 그럼 무릎이 서서히 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릎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건 관절 운동이죠. 천천히 이 다리의 전체 근육의 라인이 그렇잖아요. 엉덩이 바로 아래가 다리가 시작되고요. 발 위에서가 이제 다리 근육이잖아요. 그래서 이 제일 위쪽에 굽힌 상태에서 위쪽의 좌우를 뒤로 밀어서 엉덩이에서 다리가 시작되는 라인 이 여기죠. 이 부분을 쭉 위로 밀어주시고요. 다시 제일 아래쪽에 다리가 끝나는 부분 뒤꿈치를 아래로 내려주세요. 위아래가 서로 위쪽은 더 위로 아래쪽은 더 아래로 내려가면 저절로 뒷면은 길어지게 되죠. 네. 중간에 너무 당긴 느낌이 있으면 무릎을 살짝 굽혀주시면 되고요. 이거로 조절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릎으로 처음에 밀어서 펴는 게 아니죠. 네. 이제 그대로 무릎 굽혀서 아래로 다시 내려와 볼게요. 발등도 바닥으로 내려주시고요. 엉덩이 잠깐 뒤로. 햄스트링 네, 스트레칭을요 계속 끝없이 늘리고 늘리고 계속하시면은 우리 근육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근육 부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길어지게 했다가 다시 네, 굽혀 놓으시고 이렇게 좀 근육을 네, 우리가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수축과 이완, 수축 이완 이런 것들을 교대로 해주시는 게 훨씬 좀 현명하게 우리 몸을 사용하는 방법이거든요. 오늘 햄스트링 스트레칭 해야지 해서 처음부터까지 계속 늘리고 늘리고 계속 이렇게 하면은 근육이 너무 고통스럽다 보면은 더 강하게 확 수축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강하게 우리 몸에서 이제 그건 저항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런 형태로 수축이 일어난 것은 그렇게 빨리 풀리지 않아요. 좀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까지 강하게 밀어붙이진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어떤 경우에는 다른 분들이 막 밀고, 당기고, 막 이렇게 위에서 누르고, 막 이렇게 해서 햄스트링 스트레칭 스트레칭이 이제 많이 늘렸어요. 그러면 결국은 자기 근육이 늘어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게 되면은 부상, 상해를 입게 되죠. 근육이 파열이 되는 거예요. 네, 너무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이, 이, 자전거 시험 앞두고서 좀 굉장히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그런 것들 이야기도 많이 듣고 어떨 때는 참 안타깝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 의자하고 지금 블록 두개 가지고 되게 쉬우면서도 효과적으로 햄스트링을 스트레칭을할수 있죠 또 우리가 매트를 사용해서 기본적으로 제 다리를 펴서 하는 동작을 가장 많이 하잖아요 요거 하실 때 네. 이렇게 해서 다리를 펴고 앉아서 조금 더 안으로 가볼게요 자, 요런 동작 많이 하잖아요 근데 뒤 다리가 수축이 많이 되신 분들은 이게 펴는 게처음 쉽지 않죠 그러면 펴지 마세요 그냥 무릎을 차라리 굽히고 계시는 게더 나아요 그랬을 때 오히려 근육이 더 많이 활성화 되거든요 네. 그냥 길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은 어, 밀가루 반죽이나 이렇게 어, 장난감, 그 레고 블록처럼 밀가루는 쭉 잡아당기면 그냥 늘어나죠. 레고 블록은 탁탁 탁 이렇게 각을 해서 이렇게 꺾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몸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네, 자 이게 굽혀 놓으시고요. 바닥에 닿는 뒤꿈치 그리고 지금 엉덩이 좌골이 닿잖아요. 요 양쪽의 좌골과 뒤꿈치 네 지점을 정확하게 한번 느껴보세요. 왼쪽 엉덩이 좌골, 오른쪽 엉덩이 좌골, 왼쪽 뒤꿈치, 오른쪽 뒤꿈치. 네, 이네 지점을 정확하게 느껴보세요. 네, 배를 천천히 안으로 당기고 허리하고 등을 위로 살짝 세워놓으세요. 그럼 이요 이 상태에서는 무릎을 굽혔기 때문에 척추하고 이 골반이 수직으로 이렇게 중립 상태로 세우는 게 훨씬 쉽거든요. 네, 앉은 자세에서는. 일단 여기를 펴다 보면은 다리를 억지로 펴다 보면 뒤로 밀리죠. 네, 이렇게 돼 있는 자세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하시는 게 낫죠. 네, 그러면 복부에도 힘이 저절로 들어가게 되죠. 네, 자, 이렇게 허리하고 등 이렇게 수직으로 잘 세워져 있죠. 그러면 어깨에도 힘이 덜 들어가거든요. 네, 손은 그대로 무릎에 나볼게요. 가슴을 좌우로 이렇게 열어서 들이쉬고. 배를 안으로 당기면서 천천히 내쉬어 볼게요. 내 시선은 내발 가운데 안쪽 발을 바라보세요. 지금 발의 간격도 이렇게 딱 붙이고 하지 않고요. 발 사이를 내 골반하고 똑같은 넓이를 해주고 있어요. 발을 붙였을 때 오히려 안쪽 근육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되고요. 고관절이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말리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대로 골반 넓이예요. 배를 당겨서 내쉬어 볼게요. 네, 이 가슴 라인이 예, 허벅지 무릎 쪽으로 가까워지게 이 연습 먼저 해보세요. 네, 햄스트링 많이 타이트하신 분들은 이렇게만 하셔도 뒤쪽에 자극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 각이 줄었잖아요. 고관절이 굽히는 각이 줄었기 때문에 숙이더라도 허리에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어, 어떤 분들은 이제 제 전굴 자세의 그영상 이렇게 밑에 댓글에 전굴 자세는 절대로 하지 않, 하면 안 되는 나쁜 자세 이렇게 말. 굉장히 강하게 비난을 하신 분들 계셨는데 전골 자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허리에 전혀 무리가 없고요. 오히려 허리하고 등이 더 펴지게 되는 효과적인 자세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어, 모든 것들은 다 맥락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골 자세는 무조건 허리에 나빠. 이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허리에 전혀 무리가 되지 않고 편안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네, 자 이렇게 복부 살짝 안으로 당겨서 허리하고 등 라인 세워주세요. 그러니까 이 기본은 항상 모든 동작을 시작할 때 호흡과 같이 하고 복부. 기본 가장 핵심적인 코어는 복부잖아요. 여기서부터 천천히 내쉬면서 배가 서서히 안으로 들어가면서 가볍게 숙여볼게요. 지금 허리를 뒤로 이렇게 밀리지 않게 여기를 주의해주세요. 네. 배와 허벅지 라인을 최대한 가까이 붙여주세요. 허리를 뒤로 밀지 마시고요. 네 햄스트링 스트레칭이 안 되는 분들은 사실은 이 각도도 많이 연습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네 햄스트링을 스트레칭하다가 허리가 뒤로 훅 밀려버리는 이런 형태가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네 뒤꿈치와 엉덩이 꾹 누르시고요 들이쉬면서 천천히 위로 올라오세요. 네 다시 해볼게요. 배 당겨서 길게 내쉬면서 내려가 보세요. 네 가슴 라인과 허벅지를 최대한 가까이. 네, 굽히는 거는 너무 많이 당긴다 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굽히셔도 돼요 지금 이 각을 움직여주는 이 연습을 하시는 게더 중요하거든요 네. 들숨에 올라오시고요 이제 당긴 느낌이 괜찮으면 발을 조금 더 멀리 가져가시면 무릎은 조금 더 약간 더 펴지겠죠 그대로 네. 배 안으로 당겨서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네. 지금 허리가 뒤로 동그랗게 밀지 않고 그대로 네, 허리 등 라인이 펴진 상태 유지해 주세요. 이때 허리가 아프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면 상체, 가슴 등을 이렇게 들어 주세요. 그럼 허리 압력은 오히려 줄어들죠. 네. 사실은 요가는 음, 개인 1대1로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부분이 이렇게 각자의 몸의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골반은 좌고로 지금 바닥을 누르고 있죠? 바닥에 앉았는데 꼬리뼈가 닿 아요. 계속 꼬리뼈 닿는다는 분들은 엉덩이 밑에 뒤쪽을 받쳐주세요 여기 바닥에 내 손으로 이렇게 좌골을 만져 보시고요 좌골 바로 뒤에 담요 같은 거 아니면 수건 이렇게 말아서 아니면 요가 매트만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마셔도 돼요 또 요가 하실 때 보면은 매트 말아서 엉덩이 받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럴 때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았어요 말아서 네. 좌골은 그냥 바닥에 붙이고요. 좌골 뒤에 이 꼬리뼈, 이 부분을 매트, 마른 매트를 그 밑에 넣었어요. 네. 이렇게 되면은 뒤로 엉덩이가 휙 밀려서 꼬리뼈가 다시 바닥에 꾹 눌리는 이런 것들 좀 극복할 수 있게 되겠죠? 네. 이제 손을 조금 더 앞으로 가져가 볼게요. 자, 배 안으로 당겨주시고요. 내쉽니다. 네, 의자에 손을 올려놓고 햄스트링 스트레칭 할때 이제 위쪽에 햄스트링이 더 자극이 많이 됐다 그러면 이렇게 다리를 바닥에 내려놓고 천천히 숙일 때는 이제 점점 네, 아래쪽 햄스트링 무릎에 가까운 라인에 자극이 더 많이 오게 돼요 네, 발을 조금 더한번더 멀어지게 해볼게요 지금 무릎 완전히 펴지 않았고요 내쉬면서 아래로 내려가세요 내려갈 때 허리에 당긴 느낌의 강한 자극이 오신다 그러면 지금은 거기까지 더 가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네. 이렇게 내려가는데 허리가 너무 끊어질듯이 아파요 네. 그리고 허리가 뒤로 동그랗게 밀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분은 손을 더 무릎 쪽으로 가져오고 이렇게 상체 라인 등을 쭉 위로 들어주세요 네. 이제 저는 더 가볼게요 발을 살짝 아주 1cm씩 조금만 가볼게요. 그대로 내쉬면서 아래로 가볼게요. 네, 지금 허리를 많이 숙이려고 하지 않고 있고요. 배를 안으로 더 당겨주세요. 이제 가능하면 무릎을 하나씩 바닥으로 내려놔 볼게요. 네, 왼쪽 무릎을 바닥에 내려주시고요. 다시 왼쪽은 살짝 굽히고 오른쪽 무릎을 바닥으로 내려놔 보세요. 네, 이렇게 한쪽씩 해보세요. 왼쪽 무릎 바닥에 살짝 내리고요. 당기는 느낌이 강한 분들은 이 동작을 안 하셔도 돼요. 오른쪽 무릎 아래로 내려주시고요. 네, 이제 양쪽에 다 당기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오지 않고 괜찮아요. 그러면 동시에 내려보세요. 다 단계별로 하고 있죠. 한 번에 최종 동작으로 가서 몸을 거기에 억지로 끌어 맞추려고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리고 강력하게 몸에서 저항이 일어나게 돼요. 네. 배 안으로 당겨주시고요. 천천히 내쉽니다. 네. 어, 저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뒤쪽 라인이 너무 안 풀리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남자분들 근력 운동 되게 많이 하신 분들 있잖아요. 스쿼트 같은 것들, 굽힌 자세에서 강력한 근력 운동 많이 하신 분들, 여기에 너무 안 풀리는 분들은 직접적으로 이제 제가 어, 숙기 테크닉을 가지고, 그러니까 흔히 여러분들이 어, 이해하기 시기에는 마사지적인 테크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스스로 스트레칭으로 안 되는 부분은 이제 그런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거든요. 자, 천천히 복부 당겨서 내쉬면서 아래로 내려가세요. 네. 발이 잡히면 잡으시고요. 안 잡혀지면 발목, 안 잡혀지면 무릎. 내 몸의 현재 단계를 존중하세요. 무시하고. 저 선생님이 발을 잡았으니까 나도 무조건 발을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발을 잡는데 허리가 너무 힘들어 다리 뒤쪽이 너무 심하게 당겨요 그러면 발을 잡으면 안 되는 거겠죠 지금 내 몸의 현 상태는요 네. 그래서 무릎 쪽으로 올라올 때도 머리를 이렇게 되지 마시고요 배를 당겨서 허리 등쭉 네. 세우고요 목과 머리 이렇게 정수리 부분이죠 정수리가 이렇게 천장 방향 위를 향해서 올라가도록 해주세요 마지막 단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된 분들 있잖아요 거북목이신 분들은 올라오긴 했는데 이렇게 내밀고 있죠 그럼 뒷목에 강력한 수축이 있기 때문에 다시 등이 뒤로 구부정해지겠죠 턱 안으로 당기시고 이렇게 정수리 위를 향해서 수직으로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햄스트링 스트레칭 뿐 아니라 전체 척추 라인이 위로 수직 향해서 쭉 네, 척추에 눌려있던 압력들이 많이 네, 사라지게 되겠죠. 네, 자 계속 채팅하신 분들 계셔서 잠깐 읽어볼게요. 또질문이 하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 아침에 좀 많이 들어오셨네요. 아네아 하늘채님도 네. 아, 오셨어요 네 <웃음> 그래요 제가 요즘에 한 일주일에 두번 정도 이제 라이브로 지난 음 지지난 주부터 진행을 했죠 네 배를 허벅지 에 붙이려고 하면 등이 아파요 아네 지금 이런 분들은 이제 어등 쪽에 많이 이완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배 안쪽에 복부에 긴장이 있는 것도 확인해 보셔야 돼요 네 배가 너무 긴장이 되신 분들은 뒤쪽에 허리하고 등이, 척추가 이완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숙이는 동작도 필요하지만, 어, 제가 보면 요통 없이 후골하이라는 그, 어, 부장가사나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코브라 자세 있죠. 이런 것도 많이 보여드린 거 있거든요. 그래서 후골 자세에 뒤로 젖히는 동작, 그리고 고양이 자세 이런 거 많이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마무리로 고양이 자세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전골, 햄스트링은 대부분 전골 자세이기 때문에 후골 자세도 마무리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죠 전골이 잘안된 분들이 많이 이제 강하게 근육을 썼다 그러면 또 마무리를 해주셔야죠 발등 지그시 바닥 눌러주시고요 손가락도 넓게 펼쳐주세요 엉덩이를 살짝 뒤로 밀어 볼게요 가슴 등을 위로 들어주세요 사실은 고양이 자세에서도 이렇게 해서 이햄스트링 활성화시키고 있죠 내쉬면서 배를 당기고 턱을 안으로 네, 배를 바라보시고요 들이쉽니다 엉덩이를 천천히 뒤로 보내주세요 이등 라인이죠? 이때 후을할때 목을 이렇게 젖히는 게 아니고요 턱을 안으로 집어넣으시고 이등 라인을 쭉 길어지게 머리 쪽으로 등이 이렇게 머리 쪽으로 가고 있죠? 배를 안으로 당겨주세요 내쉽니다 네, 그래서 발등 힘껏 누르세요. 엉덩이 살짝 뒤로 등을 쭉 들어 올려주세요. 허리에 통증이 느껴지거나 허리 등이 전체적인 척추가 너무 딱딱하다 느껴지시는 분들한테는 제일 쉬우면서도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고양이 자세겠죠? 늘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하면서 척추를 수직으로 넣잖아요. 고양이 자세에서는 이렇게 수평 상태가 되겠죠? 턱 안으로 내 배를 바라보시고요. 엉덩이 살짝 뒤로, 요 면을 뒤로 보내고 있죠. 들이쉬면서 가슴고 등을 쭉 위로 들어 올려주세요. 네, 이런 자연스러운 훅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척추 라인은 경직된 상태가 되지 않도록 네, 팔꿈치 내리시고 이마, 가슴, 엉덩이 아래로 발등치근시 누르면서 호흡합니다. 배로 충분히 숨 쉬어 주시고요. 네, 양손은 이제 무릎 쪽으로 발등으로 바닥 누르고 들이쉬면서 위로 올라옵니다. 잠시 그대로 숨을 고르세요. 네. 자, 그래요. 네. 이제 마무리가 좀 되셨나 모르겠네요. <웃음> 아유 그 사이에 또 들어오신 분들 계시네요 네 이렇게 어 햄스트링 스트레칭 좀 강하게 하는 동작들이 중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햄스트링 스트레칭이 잘안 되는 분들은요 되게 고양이 자세를 하시고 햄스트링 스트레칭 해주시는 것도 좋고요 네 엎드려서 이렇게 손으로 바닥을 지지하고 상체 일어나는 어, 부장 가사나 코브라 자세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숙이고 싶다 그러면 사실은 젖히는 동작을 많이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네, 네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어, 내일 어, 성탄절 휴일이죠? 네, 잘 쉬시고요. 가족들과 또 어, 교회나 성당 가실 분으로도 의미 있는 시간 보내시기 바래요. 자, 여러분들 안녕. 네, 감사합니다. 네, 네요. <웃음>